열 심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집에서는 요 날개, 이 뚜껑을 잘안쓸것 같아서 그냥 떼어놓고 가려고요. 얘 때문에 옆에 있는 공간을 못 쓰게 되니까. 들어왔어요 나의 브러쉬들이 잘 포장이 되고 있네 동가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 경찰리가 많아서 비싼 거야. 날씨가 진짜 좋아서 거의 다행이다. 안 좋아. 거의 포장인데? 어, 거의 포장인 것 같아. 응. 내가 진짜 짐 많이 싼 건데도 이렇게. 응. 나 진짜 짐 많이 싼 거거든? 아, 짐이 왔어요. 아, 화장대를 여기 안에다가 전신고를 일단 갈게요. 아, 제가 지금 지 받치고 있어, 안 아, 돼? 아, 네. 그럴 줄 알고 아, 네. 내가 받치고 있는 거지? 네 아, 뭐한는게 아니라? 그럴 줄 알고 지금 받치고 있는데 그럼 너무 힘쓰지 마요, 제가 받치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무거울 것같아 <웃음> 일단 영양제를 먹고 영양제를 밥을 먹은 다음 먹어야 되니까 이거만 먹어야겠다 하, 반포장이어서 지금 이제 새로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신발장 <웃음> 신발들은 이렇게 하나로 봉다위에 묶어주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주방용품? 이거는 이제 가방이랑 잠옷 여기다가 이제 옷을 다 걸어야 돼요 여기 열심히 택배 아 택배를 이삿짐을 <웃음> 싼 흔적이 보이시죠? 다른 가구들도 다 넣어주셨고 이제 이안에를 제가 메꿔야 돼요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Mm-hmm. 찍어? 어, 야, 어, 여기 네. 지금 통깨도 없고 정말 나의 요리 솜씨를 발휘할 수 없는데 너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서 오늘은 안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아 음! 음! 어때? 어때? 어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신기. 내려오라고 그래. 이건 김치말이라는 거지. 걱정되긴 김치. 한다.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맛있지? 맛있지. 괜찮 그런가? 맛있을 것 같다니까. 맛있죠. 그러니 집에서 먹는 게 최고라니까. 밥이랑 계란만 했는데. <웃음> 아 대박 큰일났다. 밥 먹고 왔더니 거울 깨져 있어요. 밖에다가 놔두면 안 됐는데. 아 미쳤어 저거 어떻게 또 버려. 열심히 이런 걸로 다 보완을 해가지고 마의 향수 파워야 여기 완전 향기 도배했어 향기 엄청나 이제 다들 갔으니 캐리어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제가 속옷이랑 중요한 문서들 그런 거를 좀 보관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까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신발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다 계획이 있지. 주방이랑 욕실 용품 좀 넣어볼까요? 샤워볼 가글 액 핸드워시 바디워시 볼 수건 모레모에서 주신 수건이거든요? 이거 일단 걸어놔야겠다 가글 가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믹순에서 이런 가글이 있어요. 샤인머스캣 향이라고 막 엄청 가글 진짜 한 것처럼 엄청 상쾌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퓨어 클리너 칫솔들! 그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아! GBH 시니타이저 스프레이예요. 이제 오시는 분들 소독하라고. 이제 여기에는 가글이나 아 여성청결제, 눈썹 탈색약, 워터픽, 브러쉬 세정제, 브러쉬 세정하는 거막 이렇게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급하게 냉장고에 넣은 저의 제로 칼로리 음료들. <웃음> 얘네 아이스티도 제로, 요 사이다도 제로, 그리고 얘네들은 아몬드 브리즈라서 칼로리가 좀 적어요. 나름 다이어터 같죠? 진짜 진짜 잘 드는 가위. 확실히 가위도 싼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비싼 것들이 잘 들더라고요. 어? 고급진데? 아무래도 여기서 살려면 의자를 늘 준비해놓고 살아야겠어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못구야겠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그때 이거 엄마가 사줬다고 했던 중식도 그 세트예요. 칼 세트. 씻는 것까지 할순 없어. 너무 많아. 짜잔! 요리를 많이 해먹겠다는 의지! 일단은 집어넣어!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 있어! 나 네, 시리얼 우! 오! 굿드!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엄마가 사주신 엄청 비싼 냄비들을 뜯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테인레스여서 스테인레스를 길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와서 하는 걸로. 오늘은 뜯기만 합시다. 받은 스타벅스 머지 컵이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박스예요. 아 아니다. 아 이불 박스 하나 있다. 저번에 이불만 들어있으니까 괜찮고 주방용기